친해져서 웃었거든요?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절피하더라고요러워서자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 어서오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로젠제 준비한 두번째 컨텐츠는 v r 체 상황극 놀이 첫번째 상황은요 감옥 죄수와 간수장 자 첫번 재수, 티모가 먼저 왔네 자, 첫번 재수 소개해주죠 에이, 제수 번호 4288번 제목을 뭘로 <목소리> 들어왔지? <목소리> 크리스마스인데 음... 약속도 없어서 재판에 <목소리> <드디어 방금이 목소리> 출연한 게제주입니다 <목소리> 들어가 너도 <목소리> 무슨 제목으로 들어왔지? <목소리> 말이 없군, <목소리> 들어가 <목소리> 넣고, 넣고 보네 <보내>. 아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어. <목소리> 아. 아. 내가 마 저기 어? 외국인도 어? 봤습니까 조선소장이랑 마 어? <웃음> 저기 자네 부모님이 경상도 사람인가 <웃음> 어, 30년 째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질 아. 들어가 <웃음> 아, 잠깐 칸스장 <잠깐>. 들어. <웃음> 간수장, 제가 얘기 좀 해봅시다. 아 크리스 마스인데 오늘 제목이 다들 좀 약간 이상한 거 같은데. 아 저는 매뉴얼대로 처리할 뿐입니다, 아, 소장님. 연애를 못하면 죄인 건가요즘에? 아 살짝 그런 거 같습니다. 아, 소 아, 어떻게 판단하시든 아, 아, 저는 아. 소장님 말만 들을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아, 알겠네, 알겠네, 알겠네. 하랬지. 어, 뭐 연애 해야지, 안그아 그건 좀. 무슨 제목으로 들어왔지? 저풀해주겠습니다. 방송에서 저를 보고 못했었로라고 모욕하는 사람이 있어서 받김에 옷걸이를 던져 사람을 살인했습다들새 식구 들어왔다! 빨리 들어와! <웃음> 어! 신참이구만! 해야지, 신고시 <웃음> <웃음> 자, 들어가! 빨리 들여보내! 빨리 들여보내! 어? 좋은 죄수들은 다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. 아, 고생이네 고생이네. 자, 그럼 한번 어, 티모 죄수! 연애를 못해서 죄수로 들어왔다고 했나? 하이 지이 시국에 우리는 일본어를 용서치 않네 예음 그 본인이 원하는 이상형 있나 혹시? 아이유랑 벤 아무래도 오. 무기징역 같구만 쪼꼬미 죄수 자아 오자마자 아주 퍼질러서 뭐저 맛이. 단자 이게 마시고 있는 게 뭔가 저거 지금 막걸리 교도소에서 지금 막걸리가 허용되나 지금 이게? 제가 좋습니다아 둘이 친한가 좀? 아니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아, 그래서 좋습니다 아, 이거 아니 이거, 말필요, 이거. 아, 아니, 자, <웃음> <웃음> 귀엽다고 막걸리 주면 어떻게 쓰나 이걸 또 소장님 귀여운 거는 괜찮습니다 아, 다음 우리 외국인 나는 한글패치가 돼있지 한글패치야 <웃음> 실례지만 그 국적이 <웃음> 그럼 어디서 아버지가 외국분이시고 외국인 맞네. 아니 r to c o o k e 죠 국적 뭐, 을스카 유럽이나 뭐. 국적은 미국입니다. 아, 미국, 미국 오케이 아메리칸. 아 a 리칸 a USA. m e r i c a a m e a a m a a m e r a m e r i c a America, America, America, America, America, a m e 이 i c a 하 m e r i 넘어가죠. 넘어가죠. <웃음> 아, 미안합니다. 그래서, 아, 죄송합니다. 이분 이번... 착각을 너무 단단히 해가지고 내가 아니 나는 너를 좋아해서 웃은 게 아니라 친해서 웃은 것 뿐인데 이 당기네들이 멋대로 스톱, 스톱. 착각을 스톱. 하고 <웃음> 응응응더 넘어서 잘 아니, 넘어가죠. 그래. <웃음> 아, 아, 아, 아. 아. 여친이 히오스를 하지 않았다고 그건 갓김이야 갓김이라 게임이라... <웃음> 자 본인의 이상형 한번 말해주세요 본인의 이상형 마지막으로 나다 필요없고 담배 안 피고 담배 안 피고 그냥 얘기 잘